We s o h 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안나루이자 브랜드 엠베서더로 찍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와~~ 저의 안나루이자 브랜드 엠베서더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나루이자의 액세서리를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안나루이자를 알게 된 계기는 유튜버 유진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안나루이자와 콜라보한 디자인을 런칭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유진도 이렇게 안나루이자와 콜라보해서 예쁜 디자인의모걸 를 런칭했고 그 덕분에 저도 이 안나루이자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나루이자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유진 유튜버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캐릭터와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주얼리를 좋아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서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과 잘 맞더라고요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하기 때문에 세련된 옷에도 잘 어울리고 또 캐주얼하게도 잘멜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이지만 제가 이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게 된 계기예요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라는 점인데요 안나루이자의 모든 제품들은 재활용된 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을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안나루이자는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재활용된 금을 사용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탄소 배출량 0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 철학을 높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업들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수가 바로 이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인데요. 굉장히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인 평가로 하고 있을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루이자는 주얼리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저는 제 마음에 되게 쏙 들었어요 최근에 저도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동물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서 앞으로 직접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물론 저 개인이지만 저 개인이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작은 선행들을 한번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의 안나루이자 선택은 바로 유진이 콜라보한 목걸이 문스톤입니다 안나루이자 첫번째 영상에서도 유진이 콜라보한 팬던트 목걸이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심플하고 가벼운 디자인을 선호하는게 유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실버 그리고 겨울에는 골드 색상의 주얼리를 주로 착용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는 옷을 입는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골드색 주얼리로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찌를 골랐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팔찌입니다. 요즘 이렇게 클립 모양의 팔찌가 트렌디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올블랙으로 자주 입는데 이 팔찌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옷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저의 두 번째 안나루이자 브랜드 엠베서더로서 여러분들께 착한 주얼리 브랜드를 소개 드렸는데요. 11월은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더 다운된 가격으로 지정된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나루이자 주얼리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